자, 안녕하세요. 아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마크 야생 2화입니다. 자, 이번 것도 무편집으로 들어가고, 이번 영상 엄청 길어요. 근데 중간에 나가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시작할게요. 정말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만 19세 미만은 스윗 창출을 할수 있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능합니다 이데 그게 그 에드센스란 1학년은요 18세기 아니든 근데 그거는 체크해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스윗 창출이 되죠 좀 알려드릴까요? 제가 근데 계정, 계정으로 이동해가지고 따로 해드리고 싶긴 한데, 계정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제가, 여러분들이 메일로, 메일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청 시간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면 저는 수익창 할수 있게 되고, 전 지금 17세에요. 17세. 제 나이는 17세에 목소리가, 이래. 변성기가좀느끼운 것뿐이지 실제로도 변성이 느끼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근데 좀 느끼한 거예요 저도 오늘 부모님 동의하에 진행해야 된... 되니까 많은 꿀팁을 못드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 네. 솔직히 원래 저도 많은 꿀팁브 드리고 싶어요 난 딱하게도 많, 많은 꿀팁브 못드리겠었어요 유튜브 잘하는거는 여기서 유튜브 게임 유튜버이신 분들 저보다 많으시면 <웃음> 댓글을 달아주세요 옛날에 음 할말을 잃었어요 여기서 아까비 됐어 바다랜턴 많은 굿디를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보지 않았던 구독과 좋아요 부탁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의 저녁밥을 챙겨오지? 여러분들 저의 저 전... 오늘 아침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아줌말하지 말라는데 진짜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안 먹고 공부한 거예요. 레고킹 만들고. 오늘 아침밥 먹 방송 찍는 거여서 정말 꼭까지 참아 보겠습니다 저는 옷을 만들어 버렸네. 네, 짐다 됐어요. 음, 오, 너무 안타깝네요. 수익이. 수익은 수익 제가 봤는데 부모님한테 들어온다니 그리고 정책도 유튜브 참 너무 하게 많네 참으로 보는 게저한테 미소? 어린 사람들도 아니거 저도 옛날에 했었는데 경험이 자, 제 핸드폰이 이거 이상해서, 이상해. 제 핸드폰이 이게 좀 오래된 거여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바꿀게요. 시청 주유생 시청 주유생 주유생 제가 이 일요일이 그 나중에 전... 일 달성해 보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지면 안 돼요. 조회수는요 조회수는, 그, 사람의 영상이 끝까지 참, 하야 조회수가 나오다, 나와요, 이런 거에요 어, 배고파. 치킨이 있네? 맛있게 먹을 것 음, 맛있어. 이이거 이렇게 꽂아놨어요, 저는 벌써. t h a you. 여섯 개가 더 해야 돼 여섯 개만 더렇으면돼 시 c r b c 있습니다. 네, i s i 오늘 s i r 이 s i r e 담 i r e